여기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3볼트짜리 4개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총 12볼트가 나오겠죠 지금 이 배터리 들은 상태가 어떤지 용량을 측정을 해 볼게요 자 1번 배터리, 마이너스 1번 배터리입니다 3.28, 2번 배터리, 3.26, 3번 배터리, 3.25, 4번 배터리 3 2 8예 0.02V씩 차이가 나죠 인산차 배터리에서는 0.02V도 차이가 큰 거예요 예, 여러분들은 이 배터리를 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때 밸런스 충전기라는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 말고 배터리에 영구 장착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퀄라이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박스를 뜯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손바닥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 보시면 사용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배터리 4개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선 4세트가 있습니다 배터리에 순서대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걸 배터리 연결해 주면 얘가 무슨 일을 하냐 얘를 부른 이름은 다양해요 지금 여긴 이퀄라이저라고 써 있고요 이퀄라이저, 배터리의 전압을 동일하게 맞춰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액티브 BMS라고도 불러요. 왜냐하면 BMS는 수동적으로 충전, 방전할 때 밸런스를 잡아주는데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장착만 해두면 얘가 능동적으로 전압이 높은 쪽에 배터리에서 전류를 전압이, 낮, 전압이 낮은 쪽으로 보냅니다. 자, 그럼 설치를 해볼게요. 이쪽부터. 그대로 여러분 파워뱅크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. 까만색이 마이너스 빨간색이 플러스 연결을 해 볼까요 일단 1번 배터리부터 연결 2번 배터리 자, 사를 풀고요 여기는 지금 BMS도 없고 그냥 배터리 이퀄라이저라는 게 자꾸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배터리 세트만 준비한 거예요 전압이 약간 차이가 나요. 1번 연결했습니다. 2번 선 들어갑니다. 2번 선 지금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. 고주파 소리가 나이퀄라이저에서 무 갱갱거리는 소리 같고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4 번까지 모두 완성. 자 배터리에 이퀄라이드를 달았고요. 조립을 해준다면 항상 나사를 조여줘야지 저항이 줄어듭니다. 여기도 조심해요. 여기 여기 담으면 안 겹쳐요. 자 완성입니다. 이건 이제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?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영어로 되어 있어요. 전압은 2.4V에서 12V까지 해요. 얘는 3.2V니까 사용 가능하고요.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는, 액티브하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전류는 최대 10A까지. 근데 10A 안 돼요. 한, 제가 보기엔 커봤자 1A 전압 차이가 크면 전류가 늘어나고요 전압 차이가 적을수록 저,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딴 거는 뭐 디멘전 요건 사이즈고 요런 게 있네 프로텍션 요건 뭐냐면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걸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워낙 단순해 가지고요 연결방법도 단순하고 자 오늘은 이퀄라이저를 달아봤고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내일 촬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일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아마 촬영하게 될 거예요